저도 감히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주식 공부하지 마세요 무슨 허무 맹랑한 소리를 하냐구요 어디서 개불 뜯어먹는 소리냐구요 그래서 제가 너무 허무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죠 일단 그 친구 이름을 엘군이라고 합시다 이 엘군은 정말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가 주식이라는 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이 친구 성격상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래 주식을 운으로 찍어서 하느니 책이나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내 스스로 종목을 발굴하고 매수매도 타이밍을 정해야지. 이 성실한 엘고는 그래서 책도 많이 많이 사고 주식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60만원짜리 비싼 인터넷 과외도 받으며 열심히 공부를 했더랍니다. 어 그런데 웬걸 엘고의 계좌 잔고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줄어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성실한 엘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한가 보구나. 시장에 대해 겸손함을 언제나 잃지 않고 더더욱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엘구는 날마다 그래프를 분석하고 재료를 찾으며 아침마다 공시를 체크하는 피를 말리는 나날이 이어져갔지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좌 잔고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 엘구는 좌절하고 맙니다. 어 나는 해도 안되는 놈이구나. 이때 엘구는 운명처럼 K양을 만나게 됩니다. 이 K양은 정말 특이한 인간이었지요. 손절매? 그럼 모릅니다. 이평선, 봉차트, 이런 소리를 하면 그게 뭔소리여 하면서 눈만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당근 레시아이 지표니 맥트 지표는 알턱이 없지요. 그래서 이 K양의 매매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요. 관리 종목에 대한 무책임한 몰빵, 대충대충 아는 그래프 지시 거래량 하나만 알더군요. N자형 그래프만 노리는 무모함. 엉성하게 보는 재무제표 경제신문에 뜬 다음에 하는 재료투자. 나스다 미국 시장에 관해 무관심하기 등등. K양은 흑자를 내면 무조건 우량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K양은 고수였습니다. 그 누가 말했던가요? 고수는 수익률로 말한다고. k 양의 매매를 보던 엘고는 놀라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매매를 하는 거죠? K양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우량주만 주죠. K양은 신기하게도 단타자도 아니고 장기투자도 아니었습니다. K양은 그 흔한 주식책 하나 읽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K양의 주식에 대한 공부는 대학 다닐 때 주식 고수라고 하는 같은과 동기에게 잠깐 받은 주식 강의가 전부라는군요. 그 받은 강의도 이평선이나 봉제트도 모를 정도이니 말 다했지요. 자 그럼 K양의 매매를 한번 살펴보지요. 관리 종목에다 몰빵한 거 500원대 사서 2 0 0 0원에 팔았답니다. 그때 한 50만원 투자했다니 거의 4배로 뻥튀게 했지요. 그래서 매매 근거를 물어봤지요. 그 누나 하는 말이 이러더군요. 가격이 싸길래 샀어. 역적들만 들으면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미쳐. 하지만 나름대로 근거가 있더군요. 그 당시 누나가 매매할 때는 대세 상승장이었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종목을 사서 비싼 값에 팔았답니다. 물론 거래량 참고 했겠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누나 아는 게 거래량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N자형 파동을 그릴 때 잡아야 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더군요. 그래서 또 다른 주식을 물어봤지요. 한전을 사서 짭짤한 이익을 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물어봤죠. 한전은 왜 샀었는데 한전은 겨울만 되면 올라. 이 소리를 듣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럼 이제까지 내가 재료 체크하고 공시 체크하며 피를 말리며 산그 나날들은 다 뭐란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누나에게 따졌죠. 왜 오르는데? 겨울철이잖아. 그리고 우량주라서샀어 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매매를 봤나.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본 나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 봄철 황산상이 오면 부지역으로 수해보는 주가 있듯이 한전도 그런 타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우량주니까 장기 보유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또 다른 매매를 했었는지 물어봤지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매매한 거 있어? 응. 삼성 46만원일 때 사서 90만원에 팔았었어. 할 말이 사라지더군요. 보통 단타족들은 대형주에 대해 약간의 거리낌이랄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삼성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해버리다니. 단타족들이 봤으면 아마 안절부절했을 겁니다. 떨어졌다 올랐다를 반복할 테니 그때마다 얼마나 몸이 달았을 겁니까? 샀다 팔았다. 제가 꼭그 꼴이었겠군요. 누나의 매매를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생긴 내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을 느낄 수 있더군요. 여러분 상한가 매매, 한가 매매, 재료투자, 공시투자, 허수공략법, 외국인 따라 하기투자 골든크로스 공략, 기울기 논리 등등. 수많은 매매기법이 있지만 이 누나의 매매기법에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단타에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단타는 처음에는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타는 시간이 갈수록 중독이 되어집니다. 조금만 오르면 사고 조금만 내리면 팔고 그러다 남는 것은 결국 깡통이죠. 재료 투자요? 훗! 재료 투자하려면 티커창 하나 붙여놓고 죽으라고 공시 재료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호재, 악재를 판단하는 순발력 재빨리 남보다 선취매하는 능력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나요? 날마다 주식 그래프만 보면서 사는 그런 인생 또 그런다고 해서 반드시 번다는 법은 없죠. 하루 3, 4%의 목숨 거는 인생.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한달 5%만 벌자. 그리고 남는 시간은 나를 위해서 살자. 솔직히 우리가 주식 때문에 삽니까? 우리 인생을 위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매매 차익으로 인생을 즐기려는 것 아닙니까? 그 누나 말을 듣고 저의 투자관도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K양의 성공투자 원칙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아시면 공부 죽으려고 안해도 손쉽게 돈벌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K양의 두 가지 원칙을 공개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뭐야? 나도 다 아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고요. 다 아는 겁니다. 아마 제가 두 가지 원칙을 공개하면 여러분들 중 허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듯이 그러면 지금부터 K양의 매매 원칙을 말씀드리지요. 첫째, 우량주만 매매한다. 둘째, 주식시장이 상승장일 때만 참여한다. 허허, 들어보시니까 허무하죠? 뭔가 엄청난 것들을 기대하신 여러분들은 속으신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이 분명 다 알고 이렇게만 하면 돈 번다는 것다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는 거죠? 행동하세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매매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곧바로 행동에 옮기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식 공부하시는 여러분, 굳이 머리 싸매며 밤새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식 공부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선입견이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께서는 책을 읽으시며 공부를 하시겠죠. 책을 보면서 대부분 자기는 장기 투자자다, 스윙 트레이너다, 데이 트레이너다, 스케이퍼다 하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주식은 저가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면 그만입니다. 수익만 내면 그만이지 장기 투자는 좋고 단기 투자는 나쁘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거란 말입니까?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K양의 경우 수익만 나면 하루에 팔 때도 있습니다. 석달 이상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여섯 달 이상 가지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문화가 그러더군요. 자기는 주식책을 읽어본 게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수익률을 보면 장난 아닙니다. 두배세배 뻥튀기는 물론이고 네배의 수익률을 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하다는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나요? 영국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어린이와 점성술사, 펀드 매니저를 불러놓고 주식을 매매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압도적인 어린이의 승리였답니다. 이런 모습에서 보듯이 굳이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만 공부하세요. 거래량과 그래프만 볼줄 알면 됩니다. 재무제표에서 흑자가 나는 기업이 어떤 것이란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밖에 RSI 지표네, MACD 지표네, 그랜빌 법칙 엘리어트 파동이론 이런 것들은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우량주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기업 내용이 좋으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볼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장에서 매매하십시오. 굳이 하락장에서 골치 아프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오르면 대부분의 종목들도 따라서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양은 거의 손절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알면서도 못 하면 바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서 어떤 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중에서는 이 허접한 상황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봅니다. 참, 제가 상승장에만 참여하라고 말한 게 애매모호한 표현이었나 봅니다. 제가 말한 상승장이란 대세 상승장을 이야기한 것으로 금융장세와 실적장세의 시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커다란 종합주가 지수 흐름에서 상승장이라는 이야기지 절대 개별 주식의 상승 추세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K양의 예를 들자면 K양은 종합주가지수 2000이 되면 서서히 투자할 준비를 하더군요. 1800 정도 내려가면 보지도 않고 지릅니다. 아 물론 우량주로요 이때 실제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겁나게 무섭습니다. 내일이면 또 떨어지고 그 다음 날이면 또 떨어질 것 같고. 하지만 누나는 사고서 기다립니다. 두배세배 뻥튀기 할 때까지요. 하지만 종합주가지수가 2600을 넘어가면 누나도 서서히 긴장하기 시작하더군요. 2800부터는 완전히 긴장하고, 3000부터는 가진 주식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죠. 누나는 언제나 말하더군요. 주식은 바닥에서 잡는 거야. 그렇습니다. 누나는 안전마진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지만, 제가 봐도 정말 아는 것 개뿔 없습니다. 이미 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더군요. 종합지수 3000이 넘었나요? 쉬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물론, 4000, 5000까지도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 등락폭이 적은 무량주로 종합지수 3천선에서는 두배세배 뻥튀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에이시나 그럼 무양주 안할래. 자신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머리에 지날 정도로 공부하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빈둥빈둥 놀면서 두배세배 뻥튀기하는 거랑 날마다 충혈된 눈으로 일어나 그래프 체크하고 나스닥 미국 선물시장 체크해서 두배 버는 거랑 과연 같을까요? 게으른 투자자가 되십시오. 차라리 그래프 분석하고 상한가 매매, 하한가 매매 활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떨까요? 어느 공인회계사도 이와 비슷한 전략을 쓴다고 하더군요. 종합주가 지수가 2 0 0 0선까지 무너지면 시가총액 상위 5종목을 매수해서 기다린다고 하네요.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우량주일 확률이 높지요. 구도날 확률이 거의 없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3천선을 회복하면 매도를 함으로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거짓말 같다고요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주식 공부하면서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종목에서 부실한 주들은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우량 종목만 편입한 후 이들로 중장기 투자를 하세요. 저는 가끔 단타도 하려고 합니다. 우량주로요. 1년에 딱 4번만 하려고 합니다.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1년의 기업 실적을 4번 발표하지요. 그때가 기회가 되겠지요. 여러분도 적은 노력으로 큰 수익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성투하세요.